안 강아지들아 어? 나는 오늘 너를 맡아줄 사람인 것 같아? 어? 오, 어, 우리는 산책시켜준대 와산책시켜준다봐난 저기가 서 어쩜 살거야? 그럼 그래, 응. 응. 나 민족으로 찢어질게 돋나? 잘 들어, 들어. 어, 너희 주인님은 여행이 떠났어 응. 내 소개를 시작하지 내 이름은 너도 싫타 어떻게 사람 이름이 보고 싶어? <웃음> 미야가가지는 정말 귀엽게 생긴 거 같아. 오, 여기 강아지 공원이 있어. 와, 와, 진짜 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막 뛰어노는 거지. 여기서 이제 목줄도 풀어주고 우리 막 뛰어놀 수 있는 거야. 오, 됐다. 오, 지 자, 너희들을 위해서 작은 게임을 준비했어. 내가 부러와라고 하면 너희가 린 잡아오면 되는 거야 와우 와저기 미호가 어, 어? 어? 미호가 어? 어? 보상을 얻었어 어? 모자를대 신선해 신선 내가 엄중 강아지가 됐어 헐와 어 뭐야 리아 모자 보자 어? 뭐야 어. <웃음> 멍? 리아 모자 굉장히 귀엽잖아? 멍? 자 오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 이제 시간이 끝났대! 된대. 이제 우리 산책시간 끝났어 아나 이제 들어가기 싫어 아 싫어 더 놓을거야 워! 아직 털 쌌세 뭐야 이상한 박사님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닥터? 그 어, 뭔가 좋지 않은 기분이 드는걸? 아 우리 집에 아니, 가야 그래, 된다고아나 병원 싫어! 주사 싫어! 어디 가는 건데요? 어? 닥터를 어? 만나러 간대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새로운 친구를... 쉽게 시켜주는 건가? 그런 건가? <뭔> 왠지 저 빨간 글씨 못 막기 뭐야 뭐야 야. 야, 강아지 뭐야, 공장이야 뭐야, 누가 봐도 강아지 뭐야. 공장이야 <웃음> 아, 절대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어? 난 돈이 필요해 아난 돈이 필요해 이거는 어. 어! 어! 어, 좀 이상한 닥터가 나오고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하 생겼어 물어 버리자 우리 어, 어, 강아지들을 어? 줄테니 돈을 어? 뭐야? 얼마야? 대충 십 로봇스 같은데? 10단계? 하나 야! 이거도! 아, 야! 쟤돈 세고 있어! 야! 너 그런 십 로봇스로 우리 팔면 어떡해! 안녕 개들아 나는 어 너희들을 최강 강아지로 만드는 게 나의 임무라는데 그렇지어 그러게 무거워 여기다가 우리 묶어놓을 생각인가 본래? 어? 이야야 <웃음> 아, 나 너무 무서워 여기 나, 나 너무 무섭다고첫 번째 간단한 실험을 할것 같은데? 그린 버튼으로 가래 어 리아가 어? 1등이래 야, 리아가 똑똑한 강아지야 어? 오나 모자가 바뀌었어 오, 너, 너, 너 그거 됐어. 군인 군인 모자야. 군인 모자가 됐어. 레드 버튼이래. 레드 버튼. 어, 여매이 완전 빨라. <웃음> 아무래도, 야, 엄청 어. 멋있는 마피아 모자를 얻었어 블루 있다 나랑 똑같다. 블루 헤드. 나 스마타지 못하다고 쫓기는 거 아니야? 테스트 두 개를 끝냈대. 블랙볼스. 이번에는 검은 공을 찾아야 돼! 짠! 여기! 멈춰 나는 난왜 항상 여맨이한테 치기만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응. 끝난것 같은데, 테스가? 어? 어? 췄어 어? 에이, 불을 낼래! 아무래도 다음 <웃음> 장소로 이동해서. <웃음> 우리를 계속 연구할 건가 봐. 아, 이제 풀어 주세요. 우리를 시 로봇스로 판그 녀석을 물어 뜯어야 된다고. 어? 음, 우리 데리고 아, 어디로 내려가는 음,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일단 실탄 몽. 어? 트립. 스플라이 박스? 어, 어? 헬리콥터? 어? 우리 뭔가 군인한테 가는거 같은데? 별이야 별꼬마 예, 뭐야 중경이야 우리 아무래도 군견이 되나봐 군견 그 군견들은 약간 폭탄 찾고 폭탄 처리반이거든 강아지들이 우린 아무래도 폭탄을 처리하는 그런 군견이 된거 같은데? 잠깐만 아이 섬에 있는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거야? 오! 그렇지. 저 폭탄이다! 빨리 찾아! 어나 폭탄 하나 발견했다! 우리의 엄청난 이 개코로 하도발견 아, 냄새를 맡으면서 자 이거 찾았고 해결을 그 찾아야 돼! 하랏또발견어 아, 리아 잘 찾는데? 여기 겠다 오! 어. 터졌어! 어. 와 아, 이거 아파. 빨리 찾지 않으면 터지다 봐! 어. 헐. 아무래도 우리 따, 다른 장소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디야? 있는가? 어? 이번에는 폭탄을 또. 폭탄을 찾는 것 같은데? 어? 어? 찾아야 돼! 저기, 저기! 오른쪽에 하나! 찾아, 찾아! 아야 아야 아이 아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아 무서워 아들아 아야 아야 아이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패냐? 야, 비둘기 왜 이렇게 어 15초 안에 뭘 해야 되나 봐. 빨리 넘어가야 15초 돼. 15초 안에, 15초 안에 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빨리야, 빨리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에! 와! 이거 죽여 버 때가 아니야. 아유. 어! 5000개 폭탄이 남았대. 우리가 제거해야 될 폭탄이. 난 집에 돌아갈래. 백층 빌딩에 있는 5000개의 폭탄을 제거해야 된대. 헐아버야가 찾을때까지 집에 못가겠는데? 아 어? 이상한 말하는거 어이없네? 뭐래? 우리가 5천개 못찾는다고 했더니 저 아저씨가 다찾으면 모자 줄테니까 그냥 찾으래 어이.. 어 뭐야! 어? 와, 뭐야? 어? 뭐야? 도구시터다! 이 망망 우리왜 팔았냐 망망 내 이름은? 아.. 어... 그 줄을 내놓으라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돌려달라는데? NO 왜 빠르소 왜 빨리 소 <웃음> 우리 강아지들을 돌려줘 분격 그 군인 NO 왜왜 <웃음> 단답이네 <왜 덤덤이네>. 단답증이다 <웃음> 우리 강아지들을 돌려줘 <웃음> 폭탄 좀 <오>! 받아라 으우 <웃음> 우리 어? 아, 아, 지들합 내가 풀게 우리를 구해주고 아 구해줬어 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아죄자유니다이네합니다죄송합이다아송합니다다 죄송합니다. 다다다다 <웃음> 원래 1로복스 받았어야 됐는데 무로 복스를 받아 가지고 과학자한테 우리 를 찾으러 온 거래. 뭐. 와. 쟤도 만만치 않은 사이코패스네. <웃음> 와, 오, 다시, 다시 일로 돌아왔어. 조그시 터다가 이제 정신 좀 차렸니? 네, 그래, 우리 발 주인님한테 어, 뭐라고 하고 타고 말이야. 꾸님이 쉬었니? 어? 어? 멍? 아 주인님이다 우리 네, <웃음> 주인..님 주인! 님주인님다 <웃음> 주인! 우리 잘 가네 우리 보고 아 주인님, 주... 어디가, 어, 어디가, 주인님.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주인님 내내내내 주인 주인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별일이나 아, 있었다고요 기다렸잖아 진짜 무서웠다고요 자, 어. 맞아요! 폭탄 5 0 0개 받을, 어, 할 뻔, 찾을 뻔 했다고요. 나 토할 뻔 했다고! 주인님, <웃음> 나 저기 가서 오줌 싸고 싶어.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강아지들은 주인의 품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